자 먼저 도을 선택해서 Alt D를 눌러서 링크 복제를 해주시고요. 적당히 스케일을 해주시거나 다시 Alt D를 누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줍니다.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스케일을 한다고 링크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딱히 바뀌진 않습니다. 오직 에디터 모드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을 배치했구요. 이제 수초도 좀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먼저 배치하기 전에 하나씩 선택하는 거는 솔직히 좀 많이 귀찮은 것 같아서 먼저 이세 개를 선택해주신 후에 이 마지막을 가운데게 하게 해 주신 후 c t r p 를 누르시면 자이세 페런 투투라는 게 나오는데, set parent to object keep transform을 눌러줍니다. 자 그러면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오브젝트의 밑에 상속이 된걸볼수 있는데요. 자이 가운데가 이제 부모가 된 것인데 이 부모를 옮기면 전부 다 같이 옮겨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 shift 하고 이 괄호 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자식이 다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.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랜트를 이렇게 제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복사해서 좀더 다르게 만들어 줘도 됩니다 이렇게 회전키를 두번 누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. 네이 정도면 이 정도 배치는 끝난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보니까 이 돌의 이름을 안 바꾸고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, 이렇게 이름을 안 바꾸면 기본 이름 뒤에다가 숫자가 붙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조금 힘든 걸볼수 있습니다. 자 근데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 돌을 다른 그룹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큐브 부분이 다 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맨 위에를 하나 눌러준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끝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자이 큐브가 전부 다 돌이네요 그 다음 M을 눌러준 다음에 New Collection을 누르면 자 이제 그룹명을 정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통합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만 껐다 켰다도 할수 있고요 똑같이 수초도 네, 수초도 이 s h i f 괄호를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해 준 뒤에 컬렉션을 바꿔 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